아미디가 그래 이 가라고 그러니까. 뭐라뭐라라라 예. 어 뭐야 아지르 뭐야? 아지 아니잖아. 브로, 어, 탑 카탄가? 그어 그런 거지. 탑아지가 정글 슈블, 슈블. 정글 아지가 응. 어? 정글 아지르에 한 표. 탑지한 표? 표. 전 정글 아지르 한 표. 탑지요 그냥 평신이 한 명이 다이 는 거는 거야. 예. 리가 없 정글 아지르 오케 게 맞혔는데? 어지? 별못간건 아닐 테고. 되게 심히 고민 고민하면서.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궁 생기면은 리신 와드방어 궁인데. 아 와드방어 궁인데? 약간 리신 와드방어 근데 궁이 약간 판정이 더 좋아. 사이러스만 고통 받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글차이야. 이런 애들은 꼭 이렇게 가정하던데 저런 유메타들은 좀 체크해 주면 좋겠다. 와와 와들 좀 갖고 가주세요. 저 미니언 아닙니다 라는데? 이거 봐 판템은 뭐야 어난막는 야야 야야 야 야야 야야 야야 일단을 절을 줄 알았지 결국엔 사이를 박을 줄 알았지 제가 박아들렸습니다 미드 차이 아 사이즈 갱안 넣어? 아이 큐도 안 찍었어 버텀게잉 미드게잉 짜장면집도 아니고 뭐야 짜장면집 망해라 똥이네! 여장면 집이 아니라고 그전에 똥똥똥똥 똥, 똥, 가게 나도 비싸이야 뭐라는 거야? 똥 가게 똥 가게? <웃음> 똥 가게 아니냐? 맞잖아 내가 다 알아 똥 가게 이게 맞네? 아 잠깐만 개기로 지금 바로 카이사에 똥라고할수 있어 야야야 야야 야 우르나 야야 야 오르 nickrando. 오르 어르 오르 오르 오르 오르 와우 어른 까까 cool 그러니까 새주 왔어요 새주 왔어요 아 정말 탑이지 새주 킬딸 딸! 들켰잖아 내 손에 얼음 생겨가지고 원소이야 이거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정글 차이 이래도 정글 차이가 아니야 아나 형 없어.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못 먹으면 미드 차이. 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가. 오케이 미드 차이 사이리 또 자랑 인정. 알고 있어. 그래, 알고 있으면인데 대답 안 해. 아, 알았다고 거의 딱 끝나면 되잖아. <웃음> 아 대포 정글 차이 대포 못 먹으면 정글 차이라고 볼수 있죠. 응? 써 너무 악워. 남인 차이. 오미드갱미드갱미드게 미드게임 미드게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임 미드게블망이야잘 먹어야 돼미드 <웃음> <테블망한테 웃음> 딜러라는 친구를 찾습니다. 로지적으로 막 돌아다니긴 하던데. 어? 그럼 정글 차 있네. 감사합니다. 일부 피 일부로 피앙 거 어, 봤어. 앵겨. 잠깐 <웃음> 보인 거 맞아? <웃음> 그러네. <웃음> 잠깐잠깐 잠깐 안 아, 보인 거 같은데. 가끔. 좀 옛날인가봐 근데 그게 가끔이. 뭐야. <웃음> 어. 응, 나 그러면 일단은 뭐야 오른이 갑자기 왜 바텀에 가? 말도 이상해 도대체 날왜핑징핀는 거임? <웃음> <웃음> 상대 카이사 위쪽이니까. 니 다시 걸어서 아니, 올라가고 아니, 있... 있잖아. 미뉴 두개 먹고. 남탓하지마. 너가 못해. 주제 <웃음> 뭐야? 누구 누구 있었 누구였지? <웃음> 아 비둘기였지. 카타 카타 주제. 거의 살아왔어. 아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야. 무슨 어떻게? 집은 가야 될 거냐? 돌아갈 수 없고. 왜 끊어? 한 번만 듣게 하라고. <웃음> 또 들어야겠네. <웃음> <웃음> 와. 얘라 yeah, 이 똥망했네. 저 어디까지 가? 어판왔어요 음. 이거. 펜타! 펜타먹 p e 타 뭐해! 예! 그럴 수도 <웃음> 있지? 어. 실수로 먹은 것 같은데 모르 m n 살짝 할말 c o 거든요 지금 t h i 거든 당황스럽거든 지금 n g this. 지하 r e c 하지. d i n g 거든 i s I'm 면 물을 o r d i n g 이거나 먹어라. 나 먹어. 정글 먹고 빼자.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나 죽고. 죽어. 죽어야 되잖아. 이걸 맞네. 겁나 아파, 근데. 아 그러니까. 그냥 빼야 될거 아, 어떻게 쓴 거야? 이. <웃음> 아, <정글은 웃음> 정글, <못 먹었지. 웃음> 정글 먹지 <웃음> 말걸. <거야. 웃음> 아 정글 왜 <웃음> 먹었지? 이 판단 뭐야? 아 뭐야. 아 너네 종걸 왜 먹었어? 아. 미안. <웃음> 누가 먹었냐? 나. 오늘 지금 뭐야? 바로 먹었네. 바로는 먹데제먹 거. 어하게 만들기 좋아요. 눈치 뒤어우리 <웃음> <오직어졌어>, <웃음> 뭐야? 한대가? 뭐야 여기다 여기다 야 우리아 아니 이걸? 이 형도 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건 제가 내가 대역죄이냐 이거? 아 인사 인사 돼 이거? 안되네 아나 카타가 그때 너무 커가지고 판테 어, 판테 세계관 최악체야 뭐야, 아지르 아니, 아지르보다 아니, 약해 아니, 이제 너, 가버렸어. <웃음> 네? 한 개라도 먹어 카비라도 네네르드 어, 뭐야 야세계관 최악체 큰다 살수 있어. 세계관 최악체 성장 드라마 아 카비 <웃음> 성장 드라마 뭐야 누가 방금 불러먹고 찍겼어 판태온입니다 판테오오 어, 어, <웃음> 알아 알아 알아 나도 <웃음>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어 지금. 있거든유? 피해 아이고, 얘들아, 위에 봐봐. 여기, 여기, 여기,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지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목소리> 뭐에번 그렇지 우른이 지금까지 한거 중에 제일 잘한 거 같아. 아, 까비나 까비. 어, 카타가 그냥 카타한테 모든 게다 갔어. 그냥 카이사 자르면 우리 아니 카이사래. 그래. 카타 자르면 그냥 이겨. 카타. 그냥 세즈도 걔 봐줘. 카타. 뭐야 이거 나만 뭐야 이거. 그거 버그야. 나 보여. 그 부서질 것까지. 너끌 머리에다가 기울고 뭐? 있잖아 지금. 키티 샤샤. 키티 샤샤. 샤샤 이거. 키티 공 날라 온다. 오래, 어. 아, 니니미시 아, 걸었어. 카타 아, 카타 잡았어. 물수 있어, 물수 있어. 물수 있어. 밀어주네. 이거 카타한테 어주네궁써 주고 갈게나. 와나방금개피웠는데 풀피 됐어.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아 오른 see 래 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w e 일 see it. 일 don't know if you can s 가 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 면 이 늑대를 가정하겠다 우리 불룡이라 근데 나 엄청 쐈거 같은데? 오 뭐야? 어? 네. 뭐야? 오른쿵 안 쳤어? 카이사 물어놨어 카이사 물어놨어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타 좀 해주세요 아 바로 또 넘어갑니다 너 이제 나한테 안될 걸 카타야? 라이스 꼬꺼들하네 펜다 잡고 어디로 가는 거야? 좀만 늦게, 좀만 늦게. 오케이. 바로스를 버리냐고. 버리냐 존나 감동이네. 와우, 됐어 됐어 됐어 데스. 와, 존나 감동이잖아. 멋있다. 카타 피움 못할 그냥. 안 밀리네. 걸어버리고. 나 카타 존야 조심해야 돼. 카타 그냥 카타 부르드세요. 카타가 전더 중에 보여. 지금은. 존야 오로꼬리면은. 내가, 이렇게 볼 테니까, 그냥, 카이사 봐도 되고. 와우딜 뭐야? 템 사고 니다 네, 대포샷. 좋아요. 구인수 풀색일 때, 치속, 치속 들어가면, 몇 달째 지 궁금한데? 그냥 끌수가없 이렇게. 포탑 어그로 끌리는 중에 나한테, 나한테. 꼭 꺼들어 지 <웃음> 아깝다. 아, 치속 어디갔어? 너무 빨리 없어졌어. 뭐야 이거? 야. <웃음> 어? 왜 파랑색인가 했네 <웃음> 사러지내라오오오와 <웃음> 어, 짜릿한 역전승이었어